고민이 있다고? 뭔데? 얘기해봐 역시 너밖에 없구나 내가 요즘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것 같아? 넌 역시 고민 해결사야 고맙다 응어 그래 잘 됐다 해결사라고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